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취업 준비를 하는 일상을 찍어볼 거예요. 제가 요즘 잘 먹고 잘 자서 그런지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도 빵빵해졌어요. <웃음> 정말 잘 먹고 잘 자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지런한 일상 찍었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신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음, 적당히 관리하면서 너무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음, 잘 먹고 잘 지냈더니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살도 안 찌더라고요 제 영상 중에서 1위 영상이 나의 취진 이야기 이거거든요 이 영상이 5월 3일 1시 기준으로 2,205회나 됐습니다. 이 영상으로 구독자분들도 그래도 좀 많이 생겼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이 영상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자격증들을 어떻게 땄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했었고 입사하고 3년 다녔으니까 4년 만에 처음으로 토익시험을 봤어요. 어찌 된 일인가? 아 문법이랑 그리고 어휘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RC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오단 노트입니다. <웃음> 제 오답노트인데 이거를 보시면 은 <웃음> 파트 5,6에 있는 문법들 틀린 거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문제를 다 쓰지는 않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법들을 적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리되어 있는 걸로 제가 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주로 틀리는 게 단어를 몰라서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석도 같이 적었어요. 해석을 적어야지 이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단어들도 정리를 할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헷갈렸던 접속사, 부사, 전치사를 따로 정리를 했어요. 결국에는 계속 800점대 후반으로 머물렀던 이유가 파트 5,6에서 한두 개씩 놓친 문제들 때문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어. 그러니까 단어 비중이 가장 높아요. 지금 이게 다 단어 정리한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단어를 다 훑었어요. 무조건 후반부로 가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틀에 나눠서 봤던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학습하는데 확실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지금 저는 제가 쓸 기업이랑 자소서 항목들을 좀 정리를 했고 보시면 유튜브에서 자소서랑 기업 분석해주는 데가 많아요 엄마가 지금 열무 비빔국수 하셔가지고 그거 먹으려고요 흰색 옷을 입어가지고 앞치마 입고 김치 비빔국수를 먹을 거예요 오자버렸쥬 저녁에도 쉬지 못해서 조금 센치해지더라고요. 음, 그래도 오늘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믿어요. w no like oh <웃음> 어제 밤을 좀 설쳐 가지고 늦잠을 잤거든요 너무 추에도 양해 부탁드려요 horses, like you know me, i know 바나나랑 아보카도를 다 얼려놨었어요. 이렇게 얼린 걸 넣고 우유를 넣을 거예요. 이는 홈메이드 요거트를 넣고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와서 오늘 써야 될 자소서를 빨리 빨리 마무리하고 아... 아 이거 <웃음> 음. 슈크림이 무슨 고로케 같아? 유튜브 찍을 때 감성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나는 내 성격도 그게 안 되고 나는 뭐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뭐 이렇게 말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만약 뭐, 녕 지금 시간은 12시 46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시야예요 현재 제 시야 <웃음> 아 어제 한 새벽 3 시인가 4 시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하루를 또 알차게 보냈습니다. 아 오늘 지원도 하나 완료했고 내일도 하나 또 써야 되는데 정말 휴일이어도 쉴수 없는 취준생의 일상입니다. 지금은 t 점이제 손을 안 l 고딴데 o t to you. I'm n o 서 sure if you're g o i n Your eyes look like the stars This guy is You've jealous You're taking me too far It's over w e l no m a t